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니까 자리면 날마다 오는 선데이 중식이가 찾아왔습니다. 세부민이 우회방에서 나는 반딧불 부리면서 울부짖었습니다. 야... 아왜 울어? <웃음> <웃음> 아니 밥 <다> 말을 하세요. <웃음> 아니, 아니 산타 할아버지한테 선물못 받을 거 아니에요. 음원이 지겨우실까봐 나는 반딧불 챌린지에 참가용으로 편집 한 곡과 기타, 기타, 녹음. 기타 녹음을 했습니다 오. 이제 하모니카 녹음하고 보컬을 녹음하고 믹스, 믹싱하고 스믹 유튜브에 올리면 5월 3주 차 정도 되겠네요 엄청 많은 정성을 쏟았네요 어. 그러요 거의 하나의 댓글을 마치 로드맵처럼 적어놨네요 모르시는 분들 계실까봐 다시 말씀드리는데 저희가 반딧불 나는 반딧불 챌린지를 네. 하고 있어요 네, 네, 네, 네. 나는 반딧불을 마임을 하셔도 좋고 네. 큰 기타로 노래를 부르셔도 좋은데 뭐 제일 쉬운 방법은 노래방에서 노래를 나는 반딧불 부르는 장면을 본인 장면을 찍어서 메일로 보내 주시면 됩니다. 네네 네.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에 올리셔도 되고요. 음. 꼭 5월 1일부터가 아니더라도 그 전에 너무 멀리 전에 하신 분 말고 그 전에 하셨던 분들께도 참여를 하시려면은 샵 아는 반딧불 챌린지를 써 주시면 저희가 찾아서 아, 이분도 포함을 시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메일로 영상을 보내 주셔야 돼요. 해시태그 아는 반딧불 챌린지 술 먹고 코너에서 부르면서 녹화했다 다음 날 아침에 숙기고 삭제했대요 <웃음> 아, <웃음> 저희가 이게임을 원래 저번주 선데이 중식일 때 어. MT가서 하려고 했어요 네. 근데 그때 깜빡하고 못 해가지고 네. 오늘 준비를 해왔습니다 아. 네네. 그2대1을 어, 어떤 식으로 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설명을, 네, 설명을 해주세요 테마를 저... 두 개로 정했는데 이제 테마 하나당 2인이서 1조를 해가지고 2인 1조 네 얼마나 아 이거 룰까지는 제가 생각이잘 못했네 들은이들을 아, 젊은이들로 젊은이들. 아 오비 오비, 오비 대 와이 비로 하는군요 아 형이 맞추는거죠? 어 내가 맞추는거죠 요 갑니다 그게 1번부터 있습니다 뭐해봐 뭐하는거야? 쌤싸무해? 누르면 안돼 뭐 뭐하는거야? 아. <웃음> 코끼리? 음. 주제는 해산물입니다. 해산물이라고 햇파리 네. 해산물이라고. 응. 패산하시라 <웃음> 아니 아니. 말말 말. 이걸 어떻게 설이할고해산물이가고해산이라 패스하시죠 라이거 <웃음> 어려워? 어렵구나 <웃음> 어렵구나 라고이 아, <맞지. 웃음> 네. 아니 이거 문제 뭐야 이거 야, 여러분들 이거 어떻게 몸으로 할수 있어요 여러분? 이거 이카메라요 이 지금? 이, 이, 이 카메라요? 아 이거 할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거 어떻해 이걸 아니 하나 우리 하나만 맞추면 돼 내가 어떻게 해도 <웃음> <웃음> 그만하자 뭐, 뭐, 어맞 뭐, 어맞 뭐, 어맞 뭐, 어 뭐, <웃음> 뭐, <맞혔어, 맞혔어, 맞혔어. 웃음> 어 뭐, 뭐, 뭐, 뭐, 뭐, 뭐, 요더 있어 더 있어 더, 해. 더, 해. 더 해. 와, 영화를 뭐, 뭐, 뭐, 해 더해. 뭐, 뭐, 뭐, 뭐, 뭐, 로 뭐, 명해야 돼? 아니 아니 주제당 1문제를 가지고 똑같이 알아. 아 이러면 안되겠구나 <웃음> 난 너한테 뭐 안맞길래 <웃음> <웃음> 뭐 끝이야 그럼 이제? 끝이야? 뭐야 이게? 끝이야? <웃음> 야 재밌었다 아, 직속에서할 수도 있어 제가 그럴 줄 알고 스피드키즈 앱을 받아놨어데 <웃음> <웃음> 생각고 봐. 지야 닭고기, 치킨, <웃음> 원신, <웃음> 먹는 건데. 니동 <웃음> 아, 네 권투. 아아더 <웃음> <좋다. 웃음> 땡. 음식으로 해 너네. 뭐, 뭐야 이거. 뭐 뭐야. 아니 아니 뭐. 뭐야. 뭐야 이거. 패스. <웃음> 아 이. 아니 뭔 뭔지... 다음에 뭐 내가 골라줄게 해 해봐요. 패스. 뭔지... <웃음> <웃음> 야! 됐어요 됐어요. B 볼 뭐야? 계란말이 패스. 일. <웃음> 밀크티 패스. <웃음> 아 이거 어떻게 하냐고. 일. 뭐야 일 때까지 계속 해는 거야? 안나안 아, 하고 쓴대. 애나. 모솔이요 내가 골라야지. 이제 이제 형이 걸렸잖아요. 이걸로 가겠습니다. 그래 그래. 배우합니다 배우. 몰라. 어 알아. 우리 친구. 장동건 유호성 대양로 유호성 장동건 대양로 친구 어? 대양로 친구 내 친구 어? 내 친구인데 테이 네 김태희 네 아. <웃음> 몰라 아니 아 알아 아어 고독하고만 고독해 겁나요 고독 고독감 미지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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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아유, 그래도 반응 음. 좋네요. 네, 어, 네. 다행입니다. 어, 아, 봉균이 형살 빠진 거 봐. 아유, 봉균형살 빠졌어. 네. <웃음> <아유. 웃음> 여기 물살이 너무 어 여기 터스가 넘었어요. 저 바위 부딪혀. 터질까? 아니 먹혀버릴까? 누가 씹어버릴까? 그럼 죽어버릴까? 이큰 물에 노는 물고기들이 잡아먹을까 두려워 나는 점점 바다 밑부득으로 들어가 숨어버렸지 그래서 지금껏 빛을 보지 못했다 그래서 지금껏 내 얼굴도 이젠 잊어버렸다 나를 감싸는 어둠은 너무 차가고 짙은 어둠이라 한 줄기 빛도 없었지 그래서 지금껏 나는 꿈이 없었다 맞아 그래 지금껏 나갈 길도 찾은 적이 없었다 오오 이건 사는 게 아닌데 나는 죽은 게 아닌데 이 바닥에 처박혀 남 눈치만 보다가 홀로 외로우니까 뭔가 불안하니까 그냥 죽어버릴까 이거 살아있는 느낌이 없어 내 가슴속이 뜨겁듯 여기 점점 바끈거리 앞에 가죽 밑이 울렁거리고 바닥이 찢어지고 땅을 퇴네 갈라진 틈 사이로 물고기가 내게 뛰어와 아무가 없던 나의 인생도 끝이구나 여기까지가 뜨거운 물고기 소리로이 바닥에서 도망쳐 죽어 있던 이 삶을 찾아가라 한줄기에 빛이 보이네 어둠 속에 감추고 살던 내 실체가 궁금했지만 저 빛은 너무 눈부셔 내가 살던 심해를 지나 한줄기에 빛이 보이네 수면 이에 비추어지는 내 얼굴이 궁금했지만 난 눈이 멀어버렸지 여긴 물살이 너무 세, 여긴 파도가 너무 세. 해변에 있쓸려 머리가 터질까 누가 먹어버릴까 나를 씹는다 해도 되는 게 없으니 그 두려움 따위 사라져버렸지 나를 챙어는애 그 빛과 다른 뜨거운 이빛들은 분간이 안돼난 장님이니까 그래서 지금도 빛을 보지 못했다 그래서 지금도 살아나가야할 빛이 생겨 님와중식이 배들 마피아 게임 하면 진짜 재밌을 것 같아요 와난 진짜 재미없었어요 <웃음> 마피아 게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나 아무것도 안했는데 <웃음> 나 아무것도 안했는데 그냥 내가 계속 죽는 거야 그냥 우선 나 게임을 하지도 못했어 나는 우선 너는 죽이고 봐야 돼 <웃음> 범근이 형이 흥분하는 걸 되게 오랜만에 봤죠 <웃음> <웃음> 아니 범윈 샵만 안될까 <웃음> 내가 사 동안 권근형 그렇게 열정적인 모습을 처음 봤어요. 처음! 현 님, 수없이유 형님이 또 참가를 하셔야겠대요. <웃음> 아, 이럴 수가. 굉장한 허점이 있요 <웃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중심 사랑해요. 1 시작. <웃음> 해리포터. 야 방송을 생각하라고 <웃음> 카메라 나와야 될거 아니야. 아. <웃음> 어쩔 수없어 설명할 방법 어쩔 수 없어. 우리 이겨야 돼. 우리가 네 세포가 조금 더 많아. <웃음> <웃음> <웃음> 그러니까. 영로 설명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내 외륜이야? 네 우리가 이기 시작해서. <웃음> 시작하자마자 <웃음> 이. <위이>. 아, <웃음> 그래 엄마 아까 내가 하얀 세포에 주면서 다 맞췄잖아. 너가 어. 치킨이라고 하얀 세포에 주니까 왜 이상한 것만 얘기해? 자꾸 치킨이라 아니 아직도 답을 모르겠어. 뭐야? 백수, 백수. 아시. 아, 아 도새님이 오빠 하는 거에 사실상 사형 선고라고. <웃음> <웃음> 그리고 여자 입에서 시작할 때 아니 오빠로 운을 띄우면 사실상 저는 조진 걸로 생각하고 <웃음> 운명을 받아들인대. <웃음> 아니, 오빠 오빠가 아니라 오빠. 오빠. <웃음> 어, 오빠. 오렇게될때 <웃음> 그게 아 여자애들이 앨범을 사줘야지. 그래도 있는 남자애들이 한1 0 0 명이 팬이여가자 소위 별로 없잖아요. 발전해 네. 보소. <웃음> 왜 동의를 안 내죠? 아니. 빨리 여기 계신 남자분들한테 다 사과하세요 빨리. 빨리 사과하십시오 <웃음> 여러분 여러분들은 필요가 없어요. <웃음> 아, 진짜. 저희는 여성 팬들을 원합니다. <웃음> 우리 노래 할까요 그냥? <웃음> 네, 굉장히 식은땀이 나네. 이봐 거 장승희님이 남성 팬을 거르다면 거르시다니요. 탈모병 맞으십니다. 지금 풍성하다고 지금. <웃음> 어떻게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예. 남팬은 필요 없다면서 그거 뻥이에요. <웃음> 남자 팬도 필요합니다. <웃음> 여러분 잘 부탁드리고 남자 팬들도 너무 좋아요. 저는 남자 팬분들만 보면 가슴이 설레고 네. 오금이 저리고. 오금이 네. 왜 저리? 네. 아, 남자 팬분들 여러분 여성 팬들분께 많이 여성 남자 팬분들은 여자 여자친구 생기면 다 떠나가요. <웃음> 그런 걸 알고 여자 팬분들은. 남자친구 생각도 계속 팬을 해주시는데, 그렇더라고요.